외식산업을 어떻게 정리를 할까 자, 이렇게 자, 여러분 발음을 좀 정확히 하세요 자, 이게 바깥 외입니다 바깥 외 먹을 식입니다 바깥에서 먹는다 가정에서 먹는 것 아니고 가정을 떠나서 바깥에서 먹는 걸 외식이라고 하자 외식 그러는데 외식 그 바깥 외입니다 우리말이 길어 긴 장음입니다 짧은 발음으로 한다면 외식 그러면 일본 음식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eat out 혹은 die n out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외식이 뭐냐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 가정에서 먹는 음식 이외 음식을 우리가 외식이라고 정의하자. 그런데 이제 조금 또 혼동이 옵니다. 한번 보세요. 음식을 조리하는 공간과 음식을 먹는 공간을 공간을 이렇게 가지고 설명을 해보자. 그러면은 자. 집안에서 조리해서 먹는 음식은 당연히 뭐 가정 내식이다. 그럼 가정을 벗어나서는 다 외식이다. 그럼 이럴 경우는 어떨까? 내가 테이크아웃을 해가지고 집에 와서 먹었다. 아니면 배달해서 먹었다. 이거는 외식일까? 외식이 아닐까? 아니면 내가 집에서 음식을 샀어 가지고 소풍을 가서 바깥에서 먹었다. 그거는 외식이가 내식이가 뭘까? 이제 그거 구분을 좀 해야 안 되겠나? 맞죠? 이제 그 구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아 혼란스럽다, 혼란스럽다. 그러면 중간에 이건 내식단니고 외식단인. 중간 영역에 아까 같이 뭐뭐 테이크아웃이라든지 뭐, 소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중간에 어떤 에? 영역이다 이렇게 표시한다면은 뭐 가운데 중자 넣어서 중식이라고 하자 이런 주장도 있어요 뭐 어찌됐든지 외식 내식 이 구분은 자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다 자그 다음 지금 보시면은 이제 용어가 나오는 게 많습니다. 자, 가정대용식 홈밀 리프레이스먼트 HMR 제품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거 굉장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HMR 제, 제품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시장 규모 굉장히 커졌어요. 그 다음 테이크아웃 많아졌어요. 자 그다음 나오는 것이 우리가 집단 급식소라고 그러는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군대 이런 쪽의 집단 급식이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많아 뭐 아마 시장은 어느 정도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문제는 보세요. 자, 군대에서 군인들 이 배식, 저번에 무슨 사건이 하나 크게 일어났는 것이 있었죠. 뭐 조리병이 너무나 혹사한다. 그래서 지금 군대에도요, 어려운 뭐 조리 과정, 이거 로봇으로 거의 대체하겠다. 대체될 수 있는 부분은 대체하겠다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은 조리병 수요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집니다 심지어 그런데 조리병으로 가려고 군, 군에 이렇게 입딜하려고 그러는데 뭐 어떤 때는 뭐 1년 넘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특히 남학생들 군 입대 휴학한다고 라 해놓고 1년 지나서도 입대 못했다고 그러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조리병도 군대에서 로봇으로 많이 대체가 된다면 이제 더더욱 그 수요도 줄어들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나오는 것이 뭐 비행기 선박 이런 것들도 있겠고요 가장 많은 것이 일반 음식점이겠죠. 그 다음, 뭐, 휴게음식점 포함해서. 자, 이걸 상업적 외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상업적 외식. 그러면은, 이제 일반 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연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들 관심을 가질 수밖에 뿐이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이와 같은 외식에서 여러분 눈여겨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각 지역별로, 지역별로 일반 음식점이 몇 개가 있는지, 거기에 종업원이 얼마 정도 있는지, 이런 걸잘 관찰을 해 보세요. 특히 지역별로 관찰해보면요. 대구 지역이 정말로 이 스몰 비즈니스 많습니다. 일반 음식, 휴게음식 할것 없이. 대구가 두드려집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규모 있고, 그래도 어떤 정도의 좋은 대우를 해줄수 있는 기업들이 너무나 없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이쪽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은 어떻게 이거를참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거 참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그 다음 책 내용 속에 우리나라 외식과 관련된 어떤 역사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해서 내용이 실려져 있는데 한번 보시보세요 그런데 외식이라는 얘기는 집에서 아니고 집을 떠나서 어떤 식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은이 기록은 언제부터 외식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지 그 자료를 한번 찾아보면은 이런 재미난 자료가 있어요. 자, 신라 수도 경주에서요, 490년에 최초 시장이 열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시장이 열렸다면은 시장에 도시락 사가지고 시장에 갈까? 그건 아니잖아. 적어도 시장 안에 뭔가 음식점이 있었지 않을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 509년에 동시, 뭐, 그 다음에 695년에 서시, 남시, 이렇게 상설시장이 열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상설시장이. 그 다음, 고려 개성에는 983년에 보면은 식당이 개설됐다는 기록이 고려사에 나옵니다. 근데 식당 이름이 이런 식당이야. 성내, 락빈, 옥장, 뭐, 영액, 뭐, 연령, 희빈. 자, 이런 식당 이름이 나와요. 그 다음, 1103년에 보면은, 뭐, 각고을에 술과 음식을 팔고 숙박도 겸하는 상설 시장이 개설되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꽤 오래됐죠? 그 다음, 식당이라는 이름이 언제부터 나왔는지 기록을 살펴보면 참 재미있어요. 조선왕조 1398년 우리나라 국립대학교에 성균관이 있어요. 여기에 약한 200명 정도의 유생들이 거기서 거처하면서 숙식을 했습니다. 강의를 듣던 명륜당이 있고요. 음식을 먹는 장소가 식당이란 기록이 나와요. 그러면은 식당 성균관에 있던 식당이라 같으면은 지금 보면은 뭐 단체급식 그죠? 거기에 해당되고, 응? 나머지 신라 이 수도의 최초 시장이 있었고 뭐 고려 개성에 식당이 있었다 이거는 이제 영업 급식에 해당되겠지,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나라의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뭐 서양 요리 전파는 뭐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사실은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02년에 손탁 호텔이라는 프랑스식 레스토랑이 사실 서양 요리가 우리나라에 본격 들어오게 된 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나머지 부분은 그냥 읽어 보시면. 됐고, 자 외식 산업이 이제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외식 산업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어느 정도 될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에, 퀘스천으로 남겼습니다. 자 외식 산업을 그러면 분류를 어떻게 할까? 자 분류 방법은 크게 우리가 한국 표준 산업 분류를 따랐을 때, 자그 분류 방법은 이렇게 분류하면은 되겠다. 자, 음식점업. 자, 음식점업에 보시면은 일반 음식점업, 그다음에 기타 음식점업 이렇게 또 구분이 됩니다.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 대분류, 중소분류, 세세분류까지 들어가 보면은 자, 이 분류가 나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식품 먹고 마시는 모든 곧 아플 때 먹는 의약품을 제외하고 식품위생법에 분류되어 있는 분류 기준이 있습니다. 자, 식품위생법에는 어떻게 분류되어 있냐 하면 이렇게 분류되어 있어요. 자,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뭐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른 나라는 어떻게 분류되어 있느냐 자, 책에 분류가 되어 있는 걸 그냥 참고만 하시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미국, 일본. 자, 그다음 외식 산업 관련해서 자, 우리나라 외식 산업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자. 그러니까 역사를 잠깐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나라 음식, 음식업 발전, 이렇게 시작을 합시다. 외식 산업 정도의 산업이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니고, 제일 처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음식업이라고 시작을 하자. 규모가 아직 크지 않아. 자, 이때가 이제 1945년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북한 남침으로 여기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거는 모든 게다 파괴가 되어버리잖아. 그죠? 모든 게다 파괴가 돼요. 자 어찌되었든지 이때 참 어려운 시절을 겪고 뭐 식량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참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자 겪었는데 자, 식생활 간의 주도형에서 자 전통음식점 형태가 자, 연도별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자, 1945년에 그 음식점이 한 166개 점포가 있었다고 라 나옵니다 기록이 나와요 자, 45년 해방되고 음식점업이 주요업체로 이름이 나오는 게 지금도 이문설렁탕, 아직 유지되고 있죠? 주인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자, 이게 이문설렁탕이 1907년에, 1907년에 뭐, 아마 음식점을 뭐 개업을 한 것으로 나와요. 그 다음 뭐, 용거목, 뭐 금보추어탕, 뭐, 한일관, 조선옥, 이게 이제 45년 이전에 자 이렇게 이런 음식점이 있었다, 있었다. 그다음에 제과점으로서는 45년에 고려당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고려당 지금 있습니까? 고려당 있어요?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찾아보세요. 자 그리고 1960년대. 이제 경제 발전 계획 추진해 가지고 점차 이제 문화 수준을 좀 향상시키니까 이제 외식 산업 기초가 60년대에 어느 정도 기초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 70년대 들어오면은 식생활이 좀 향상돼 가지고 이제 뭐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교양 여가에 관심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나서 외식 소비가 증가해서 음식점들이 많이 출현을 합니다. 자, 70년대 들어와서 크게 나눠 가지고 50년대를 우리가 음식업의 태동기라고 본다 그러면은요. 60년대 침체 음식업 뭐 침체 및 여명기 뭐 조금 암울한 시기를 거칩니다. 비고 안에 한번 보세요. 60년대에 우리나라 GDP가, GDP가, 국민당 1인, 어? GDP가 100에서 210달러입니다. 60년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 다음 70년대 들어오면은 이제 음식 산업의 태동기다. 자 음식 업에서 규모가 어느 정도 커졌으니까 음식 산업의 태동기라고 이렇게 봅시다. 자 이때 분식, 그다음에 대중 음식점업이 많이 출현합니다. 그러면서 자 해외 브랜드 도입 프랜차이즈가 태동이 돼요. 대부분 자 1979년에 난다랑이라고는 국내 프랜차이저 처음 시작을 한, 자, 이 기업이 나타납니다. 그럼 뭐, 가난 재과 76년, 롯데리아 79년, 뭐, 롯데리아가 어떻게 보면 서구식 외식 시스템의 어떤 시발점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70년대에는 GDP가 약 250에서 1644달러 정도로 이제 1000달러가 넘어갑니다. 여러분 1000달러 넘어가니까 이렇게 이제 음식 산업이 태동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됩니다. 그다음 80년대 정도 들어오니까 이제 음식 산업 이제 외식 산업 이렇게 규모가 좀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GDP 어느 정도 됩니까? 1500에서 2000, 약한 2200달러 안되네, 그죠? 자, 이때 80년대를 크게 나눠가지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눴을 때 자, 상반기에 보시면은 여러가지 해외 브랜드들이 막 들어옵니다. 뭐 아메리카나, 뭐, 뭐, 뭐 등등 피자헛도, KFC도 들어오고요. 이런 것들이 신라면과 매출액은 한번 보세요. 매출액이 82년의 매출액이 외식 산업이라고 보고 <웃음> 어? 매출액이 2조 6천억 원. 2조 6천억 원. 많지 않죠? 그죠? 자, 그다음 80년대 하반기에 들어오면은 한 외식 이거의 매출액이 6조 5천. 88년도에 6조, 6조 5천. 자, 88년도, 86년도 어땠어요? 뭐, 무슨, 국제 체육행사도 많이 하고 했잖아. 그죠? 자, 체육행사도 많이 하는데, 이때 우리가 GDP가 2,194에서 4,127, 5천 달러가 안 됐습니다. 5,000달러가 안 됐어요. 5,000달러가 안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일찍이 샴페인을 터트렸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0달러, 그 다음에 5,000달러, 만달러, 2만달러, 이 GDP에 따라 가지고 외식 산업이 어떻게 변화가 오는지를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상당히 큰 변화가 옵니다. 그 다음, 90년대 상반기에 되면, 이제, 5,000달러 넘어갑니다. 5,000달러가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외식 산업이 이제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90년 상반기. 그 다음, 90년 하반기에 들어오면, 뭐, 만달러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뭐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을 경우는 IMF 침체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대 들어오면은 뭐 외식 산업의 성숙기일지 뭐 아니면은 계속 성장기가 될지 뭐 이거는 우리가 계속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GDP는 만 달러, 이만 달러 이렇게 올라갑니다. 2008년에 매출액이 외식 산업 매출액이 약한 60조 원 이렇게 했습니다. 2008년에. 그럼 지금은 자 외식 산업의 매출 외식 산업의 연 매출액이 한몇조원 정도 될까? 몇조원 정도 될까? 이거 한번 알아봐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참고로 작년에 삼성전자 반도체 팔아가지고 한개 회사가 1년 매출액이 얼마였을까 이 60조 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은 여러분들이